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어, 좀 오래간만에 어, 워크샵 튜토리얼을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라이노 스크립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공,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라이노 파이썬그 중에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라고 가장 이해가 편한 그, 어, 신텍스 라이브러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라인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좀 제가 응용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포인트랑 라인을 어쨌든 라인도 이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야지 라인이 정의가 되는 것처럼 일단 포인트랑 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제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에서 만들고 쓸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라이노를 띄웠고 그 다음에 그라서포퍼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 매스에 가보시면, 이제 라이노, 파이썬이 있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에디터 창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노 식, 스, 아, 스크립트 신텍스가 이제 디폴트로 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rs 닫히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d 포트트 하게 되면은 이제 가로를 열면 밑에 이제 페라멘터가 나오죠. 그래서 xyz 리스트로 주거나 뭐 포인트를 주거나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0,0,0 xyz 예요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저는 a 하고 equal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는 a의 값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 저는 그냥 이거를 p0로 할게요. p0로 하고 동일하게 카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뭐 10, 10, 10, 10컴마하고 얘를 이제 p1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하면 이제 아웃풋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여기서도 제가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p 지로그 다음에 P1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연렇 플래시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떠있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한번 제가 프린트해서 p0를 치게 되면은 아, 이제 이 이상한 그 넘버가 나오는데 숫자랑 이게 이제 GUID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오브젝트가 겹치지가 않는데 이 GUID가 이제 생성이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테스트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유니크 넘버예요. 유니크 I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유니크 아이디, GUID.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포인트 하나 만들고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인풋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X로 가져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포인트 한 다음에 포인트 지오메트 하나 만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포인트 지금 선택한, 선택을 해서 얘랑 연결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바 두개한 다음에 패널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도 지금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X로 받아볼게요. 받아본 다음에 다시 프린트 해서 X를 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g u i d 가 뜨겠죠 예, g u i d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C샵 부분이라 좀 이렇게 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실제 현업에서 더 쓰는 좋은 방법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C샵 시샵. C샵을 하게 되면 타입이 명확해서 이제 그 타입에 맞는 이제 코딩을 더 쉽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타입 힌트가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 u i d 로 받아오는 거예요 g u i d 로 그래서 좀더 설명을 해 드리면은 아 이렇게 이제 내려보자 내려보고 제가 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스에 들어가면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아이디가 뜨죠 이게 이제 g u i d 예요 네. 이게 이제 라이노 상에서 이제 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면 각각의 g u i 이디가 있다. 그리고 이 g u i 이디를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무슨 서피스로 바꾼다던가 라인에서 XYZ를 끄집어낸다던가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구이 아이디로 이렇게 가져왔고 아, 그럼 지금 포인터 두 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RS 치고 그 다음에 addLine, l n e 이라고 치게 되면은 p a r a m e t e r 나오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p a r e n t h e s i s 가로를 열면은 밑에 나오는데 start, end, 그 다음에 포인트나 g u i 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필요한 게 pg로 넣고 p1을 이렇게 두 개의 g u i 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n, 라인이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OK 해주시고 원래 이제 에러가 떠야 되는데 어쨌든 뭐 여기도 이제 line 하나 만들어주죠. 플러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A를 LN으로 바꿔주는 거죠. 엔터를 쳐주고, 어, 딱히 업데이트 된건 없네요. 그 F5번 눌러서 Refresh를 시켜줄게요. F5번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s 브 l v e r e c o m 시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떴죠. 예. 자, 아, 그리고 라인이 하나 떴고, 아, 이제, 이게 라인이 라인이라는 이제 엔티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라인은 두 개의 포인트가 두 개의 포인트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인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펑션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그라소퍼 인터페이스가 사실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데 여기 커브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나라시스 같은 거 있죠. 뭐, 크로지스트 포인트 찾고, 첫 번째 점 찾고, 뭐두 번째 점 찾고, 그 다음에 뭐, 라인의 길이를 찾고, 이런 것들이 사실 a p i 다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라스포 만든 친구는 이제 이걸 아이콘으로 뜯어내가지고, 이제 더 쉽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한번 해보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라인이라는 엔티티가 하나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아, R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크로지스트 포인트라고 여기 있죠.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가로 열면 은 나오죠. 라인을 집어넣어주고 테스트 포인트를 집어넣어줘라. 라인은 여기서 LN, 우리가 기존에 만든 거, 얘 갖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포인트는 X로 합시다. X, 그 다음에 X에서 닫아주고 이제 OK를 해주면 되는데, 뭐 OK, 테스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당연히 아웃풋이 없으니까 아 CP라고 해줄게요. 크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하나 해주고 여기다가 또, 또 제가 cp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cp.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눌러주고 하면 이제 여기 크로지스트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그 인풋 포인트, 여 지금 레퍼런스가 여기 걸려있는 거니까 얘를 움직이면 이제 x의 포인트가 움직이는 거고 x의 포인트가 움직인다는 건 즉, 이두 개의 라인을 만든 거에서 가장 가까운 그 크로지스트 포인트를 찾아서 반환을 시켜주는 거죠.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3, 뭐, 3, 뭐, 6, 9라고 해주고, 그럼 이제 라인이 바뀌겠죠? 라인이 바뀌면서, 크루지스트 포인트도 바뀌겠죠? 바뀌겠죠? 테스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3, 6, 9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실 저 같은 경우 라이너 스크립트 신택스를 거의 쓰질 않아요. 지금 이게 튜토리얼 워크샵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보면서 하는 건데, 아 나중에 이제 C샵이나 이런 그런 툴들 C샵이나 좀더 타입이 명확하고 그 라인업 커머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게좀더 편하고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계속 컨버트를 시켜주고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건 편한데 좀 복잡한 작업들 할 때는 오히려 좀더 불편해지는 게 되게 많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또 이제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보죠 라인 하나 더 만드는데 이거 카피를 해가지고 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아, 뭐 10, 5, 3, 이 해주고, 0, 8, 뭐, 랜덤 넘버를 집어넣고 집어, 집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해도,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2, 3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2, 3로 바꿔주고, 이건 라인 2가 되겠죠. 앞에 건 라인 1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보면 라인 그냥 1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열어가지고, 라인 2로 해주고, 그죠그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뜨네요. 자,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볼까요? 아, 오케이. 지금 ln이라는 건 없죠. ln 1으로 넣어줘야죠. 파라미터가 그, 그 변수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클릭해주시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게 라인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하나 더 만들어줘보죠. 라인 3 해가지고 요번에는 지금 1과 그러니까 0와 1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2와 3이 연결됐잖아요. 요번에는 1과 2를 연결해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걸 가져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얘를 1로 바꿔주고 2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인이 나오겠죠. 다 테스트 해주고 그래서 그 계속 테스트를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세 번째 라인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이첫첫 첫 점과 이끝 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라인 4로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3에서 G로 이게 사실 방향성도 중요하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그건 뭐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라인 4 이렇게 해주면은 네 번째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한건 뭐냐면은 포인트를 가지고 라인을 만들었어요.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그리고 포인트가 네 개,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라인을 그리면 이게 폴리라인이 되는 거겠죠. 여러 개의 라인들이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폴리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좀 불합리하죠. 예. 이렇게 쭉다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 아니구나. 옛날에 배웠던 그 리스트에다가 다 라인을 담을게요. 그래서 일단 오케 OK 버튼 눌러 주고 그다음에 얘를 커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먼저 짜고 이 코드가 워킹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유든 있는데 어쨌든 리팩토링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리팩토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전 여기다가 l n lines라는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기 포인트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라인 하나 만들어 줬고 다 포인트를 만들었죠. 각각의 파라미트에 맞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지스 포인트 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 네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인 네 개를 만들어 놓고 이네 개를 여기다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lines를 갖고 온 다음에 그래서 append라는 그, function을 써서, line 1부터 쭉 담아, 담아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웃음> 효율적인 방법인데, 음, 뭐, 예. 그래서, a는 lns. 사실, 이런 것들은 for l p 를 쓰거나 하면 더 좋죠. 어차피 컴퓨터는 반복문을 다루는 거니까. 아, 자, 그래서 이제, lines로, 보면은, 라이나, lines라는 그 empty list, 리스트를 만들고 각각의 포인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바탕으로 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을 이 아까 만든, 최초에 만든 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a 에다 얘만 링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OK 눌러주면 보시면 은 사실 다 필요가 없죠. 다 지워도 되죠. 그리고 A만 남겨주면 되죠. A만.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다시 해주면 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숫자 바꿔볼까요? 그래서 뭐, 랜덤 넘버를 막 쳐보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뒤에 있고 빨간색은 무시하세요. 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그 라이너 스크립트 신텍스를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 봤고, 포인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에서 라인을 만들었고, 라인을 다 담아서 폴리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이제 엑스포트 시킨다. 이 A라는 거에다가 이제 그 아웃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간단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가지고 라인 그리고 폴리라인을 그리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